캠핑의 짬빈입니다. 자 오늘은 어디를 왔느냐. 국내에서 개최되는 가장 큰 캠핑 박람회두 군데 중에 하나죠. 어, 바로 캠핑 피크닉 페어랑 그리고 고카프. 고카프가 10주년을 맞이해서 올해 굉장히 많은 그런 박람회를 진행을 해요. 서울에서 개최되는 그런 고카프기 때문에 제가 또 찾아왔습니다. 어우 눈이... 서울에서 개최되는 건 처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찾아왔고 사실 이제 참가 부스나 이런 거를 보니까 굉장히 좀 이런 메이저 부스들은 참, 참여를 안한것 같아요 그렇지만 서울에서 열린 거는 저는 제가 캠핑을 시작하고 나서는 처음인 것 같아서 일단 한번 다 같이 보시려고 이제 가져왔습니다 그러면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차쪽으로 이따 하시려면 네. 앞에서 30마다 면아 어, 네. 네. 라이언 <Vale>? 아 이런 카카오 이런 바베큐 체어도 있네요. 귀엽네, 이거 한번. 어, 피치도 있고 귀엽다 이거. 뭐예요? 아로마 향패치고요. 근처에 가시면 모기랑 벌레 패치 패치도 있거든요. 친구들 건걸 향패치 해가지고 이기랑 현장에서만이 교차가 가능하세요. 그리고 모기 패치 뭐 30개에다가 이런 거 10개, 10개 뭐 이런 식으로 모기 패치, 모기 패치래요. 모기 패치. 여기는 또 테이핑하는 그런, 그런 거네요. 칭하고 그러면 또 힘드니까 네, 그런 데도 들어왔네요. 패치, 패치제 들어갔는데? 인센스 스틱인가 봐요. 인센스 스틱. 가격은요? 네, 아. 하고요. 네. 여기 향 종류 있거든요. 오, 원하시는 향 오, 맡아보실 수 있어요. 맞네. 이거랑 이거랑 차이는 뭐예요? 아 이게 이게 0천 원짜리고 요거는 이제 하나에 0천 원. 아 차이는 뭐가 달라요? 어 요거는 올리브영에서 판매한 제품인데요. 요딱세 네. 가지 향 이렇게 들어 있는 거고요. 네. 요거는 이제 한 가지 향으로 2 0 개씩 들어가요. 아, 이세 가지 향이 섞여서 이게 여기 한 세트로 네. 들어가 있는 거고요. 네, 네, 아. 네. 이걸한 가지 향좋아하는향으로 그냥 이렇게 스무 개가 들어가 있고. 네, 이건 열다섯 개. 열다섯 개 들어가 있고. 네. 아, 감사합니다. 네. 픽소에서 들어왔네요. 픽소, 픽소. 제가 알기로 그 랜턴도 좀 있고 좀 신기한 디자인들이 좀 있는데 이렇게 선풍기 네. 외면으로 해서 선풍기 되게 커요. 이게 제 손보다도 훨씬 더 크고 네. 이렇게 네. 하는데 어어 네. 어, 리모컨도 있고. 아 이게 리모컨이구나. 네. 어. 리모컨으로 시간 조절, 풍량 조절. 수온 건전지 들어가겠죠? 수온 건전지. 3트짜리 들어가고요. 라이트, 라이트 끄고. 신기하네. 어우, 되게 시원하다. 되게 시원하네. 요 금액이 69,000원. 와, 69,000원에다가 배터리 용량도 많이고, 좋네. 9인치 날개도, 날개도 9인치기고, 충전도 6시간. 그 요런, 요런 디자인도 있습니다. 회전도 되고, 귀엽네. 요런, 서큘레이터는 이제 많이 음. 좋고 그리고 요것도, 제가 이걸 봤었는데, 이제 그 캠핑 샵에서 봤던 것 같은데, 요렇게 펼칠 수 있는, 펼치면 이제 랜턴이 이렇게 되는 거고요. 밑에다가 이제 거치대를 뽑을 수가 있네요. 요것도. 그래서 요렇게 거치대로 사용도 가능하고, 여러가지 랜턴이 있습니다 루에 팁이 거치되어 있네요 미송나무 3만원 예, 행사가 3만원으로 있고 여기도 조금 더큰거 이렇게 두 가지 있습니다 풀, 물풀의 나무 물풀의 나무는 만원도 비싸네요 노르딕 율로라는 곳입니다 여기는 이런 수건이라든지 이런 천제품들 이거 위주로 판매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이런 것들 이제 데코를 위한 그런 제품들 어. 재질이 이제 타월 같은 제품이에요. 타월 같은 네, 제품. 이게 선염이라고 국내 최초 1% 방식인데요. 실 먼저 염색하고 제작한 거라 물이 지금 빠져요. 일반 그냥 수염 타월하고 다른 점은 저희가 직접 방문을 때 캠핑 타월입니다. 캠핑 타월. 그래서 요즘에 땀 많이 나고 이럴 때 이럴 때 굉장히 좀 이런 거 유용할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또 이제 곰 무늬보면 환장하잖아요. 우리 그렇죠? 썬데코 라는 그런 업체입니다. 여기는 이런 우드 제품들이 있어요. 고컵 도맛. 디저트 도마, 버터, 나이, 잼, 나이프, 조리 도구 이렇게 있어서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조리 도구도 있고 요리 망치 요리 망치래요 요리 망치도 있고 디저트 도마 도마가 좀 작은 사이즈의 이런 도마들도 좀 있고요 그리고 컵도마 받칠때 같이 이렇게 쓸 수도 있는 것 같고 그리고 플레이팅 도마들도 되게 이게 많네요 어, 되게 고급스러운 컬러로 이렇게 있습니다. 와, 되게 빅사이즈도 이렇게 있고요. 여기는 아버 아웃도어라고 합니다. 이 부엉이가, 뭐, 부엉이 모양이 렇게 있네요. 부엉이 모양으로 이렇게, 요거 일, 이렇게 그냥 요즘에 이렇게 많이 쓰시죠? 원, 1초 폴딩 테이블. 이렇게 의자로도 쓸수 있고, 위에다가 그냥 그 거치대나 이런 거로도 쓸수 있고, 이런 것도 또 나와 있고요. 볼까요? 카고 박스. 뭐, 카고 박스 되게 저렴하네. 30m 짜리가 17,900원이고, 50m 짜리가 24,900원이에요. 부엉이 면도 귀엽고, 괜찮네. 상판은 또 따로, 따로겠죠? 상판을 이렇게 따로. 뒤집어서 써야 되나 보다 뒤집어서 이 카고 박스 뚜껑을 뒤집어서 이렇게 놓으면 여기다가 또 수납을 이렇게 할수 있는 그런 것 같습니다 저렴하고 굉장히 좋네요 상판이 30m 짜리가 31,600원 50m 짜리가 35,000원 야 이게 이게 이게 비싸네 우, 상판이 비싸네 그렇죠 카고 박스는 저렴한데 상판이 비싸네 아버 뭐 10m 18리터 대용량 물통 이게 18리터인 것 같고 이게 1 0리터짜린것 같아요 네. 근데 되게 저렴하네 물통이에요 수도꼭지 물통 이게 물 그냥 저희 그냥 막 쓰는 물통 뭐 양치한다든지 이럴 때 쓰는 물통인 것 같은데 좋네요 이런 데다가 올려놓고 그냥 사용하면 괜찮네요 이런 것도 요거 테이블도 뭐 튼튼해 보이진 않는데 이거 높이 조절도 되고 되게 가볍고 좋네요 이거 금액이 어떻게 된다고요? 아버 라는 브랜드를 처음 봤는데 되게 가성비 높은 제품들인 것 같아요 요것도 귀엽고 상판도 상판도 이렇게 있어서 괜찮네요 요 테이블은 되게 희한한게 좀이 폭이 굉장히 넓네요 그래서 이거는 커플 캠할때 조금 넓었으면 좋겠는 사람들이 좋을 것 같아요 금액들이 근데 좀안 저기 세팅이 안 세팅이 안돼 있어 가지고 되래서 그게 좀아쉽네 홀딩 박스도 이제 보시면 홀딩 박스도 이거 9,900원 밖에 안하네요 상판도 5,900원 밖에 안하고 굉장히 저렴하네 이게 몇 리터짜리지? 되게 커요 멀티코드 목자궁압도 이렇게 부엉이 새겨져 있는 건데 이게 300원 <웃음> 귀엽네요. 모두 받침대 이소가스 워머도 있고요 주전자 조그만한 주전자도 있고 공급박스 멀티 툴 케이스 아, 이거 하나 사긴 사야 되는데. 근데 너무 작다. 제가 가지고 있는 거 보면 너무 작아요. 랜턴 신형 가시래요. 랜턴, 여기다 꽂을 수 있는 거 꽂고, 그 위에다가, 이거가, 이게 알리마 같은 거, 이렇게 위에다가 꽂을 수 있는 건가 보네요. 아, 노마드 제품이네요. 알리마가 아니라. 아, 피사라이트. 죠 아, 노마드 거는 피사라이트죠. 피사라이트. 자, 텐트를 보겠습니다. 라운지 쉘터래요. 이것도 라운지 쉘터인데 우수한 개방감과 넓은 시야에4면 메쉬 그늘막 텐트 요건 것 같아요. 사이즈가 3m 65에 3m 65 요거고요. 아유 이것도 크네. 커플은 무조건 커플까지는 무조건 가능할 것 같고요. 굉장히 큽니다. 어우 굉장히 크고 높이도 높이도 상당히 좀 있고. 어 굉장히 좋네요 그 에르젠의 파이어 쉘터 정도의 크기인 것 같아요 딱 보면은 야전 침대 이렇게 놓고 그렇게 여기 안에다가 이제 뭐테이블럭 실내에서만 도 사용이 충분히 가능할 것 같은 그런 겁니다 옆에 메쉬망이 다있고요 우레탄 창이 또 여기 있네요 여기 그래서 우레탄 창을 이 결합을 한 거거든요 지금 우레탄 창을 결합을 해서 사용 가능한 것 같고 앞에 이렇게 업라이트 폴로 이렇게 공간을 조금 더 활용할 수 있게 이렇게 되었습니다. 다음 벤트를 한번 볼까요? 요거 좀 귀엽게 생기는데, 돔쉘터인것 같아요. 아버 스페이스 돔쉘터 네, 이렇게 있고요. 사이즈가 4m, 4m. 어, 되게 크구나. 저거보다. 더 작아보이는데, 6인용이래요. 11.3kg. 보시면, 이렇게, 이렇게 되어 있고요. 양옆에 이렇게 벤틸까지 내주셔가지고, 그럼 환기까지도 생각을 했고 여기 메시망. 한번 들어가 보면, 자, 이렇게, 벤틸을 빼서, 여기 벤틸 저쪽으로 환기도, 위에서 환기도 시켜주고, 사이드에는 이렇게 우레탄창이 있어요, 우레탄창. 그래서 우레탄창을 사이드에서 이렇게 되어 있고, 밑에도 또 벤틸이 또 이렇게 있습니다. 양옆에, 저쪽에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하나, 둘, 셋, 넷, 사면이 지금 메쉬로 되어 있어서 개방감도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런거 같은 경우는 에봄 가을철에 굉장히 좋을 것 같네요 네, 봄 가을철에 사용하시기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가격도 굉장히 좀리즈너블하고 네, 괜찮네요 가성비가 좀 좋은 그런 브랜드인 것 같아요 아버라는 브랜드가 요거 같은 경우에는 아버플레인 오토캐빈 텐트랍니다 1 9 9 0 0 0원에 지금 예약 판매가를 하고요 8월 11일부터 순차 발송한다고 합니다 2m 60, 2m 60, 185 이렇게 되어 있고요 7 5 k 접네요. 굉장히 작네 어 지금 여기 보면은 앞에 창을 이렇게까지 열 수가 있네요 이렇게까지 열 수가 있어서 쭉 이렇게 땡겨 주면 좋네요 이게 무는 굉장히 좀 이거는 면 텐트는 아닙니다 이거는 폴리 재질인데 폴리 재질인데 폴때도 사실 되게 약하기는 해요 근데 이제 뭐 바람불 날씨 좋은 날에는 이런게 전혀 상관 없죠 메쉬망, 사면이 좀 메쉬망으로 좀 되어 있어서 공기 순환도 잘될것 같고, 플라이도 이렇게 설치 가능하고, 저 위에가 보니까 원터치 텐트네요. 원터치로 쭉 올리기만 하면, 어, 텐트가 설치가 되는 그런 제품인 것 같아요. 어, 굉장히 요것도 컴팩트하게 커플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미니멀, 이제 뭐세 가족 정도의 미니멀은 충분히 가능할 것 같고요. 4인 가족까지는 조금 힘들 것 같습니다. 다음은 아버 메시브 터널 텐트인데요 요거 한번 보시면 6m 70, 3m 80, 195의 대형 텐트네요 6인용 대형 텐트 요거 한번 볼게요 요렇게이 제품이고요 옆면이 굉장히 특이하게 되어 있어요 여기까지가 다메쉬예요 모든 게메쉬 사각형으로 뚝떨어져 가지고 여기가 공간 활용도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여기 이렇게 뚝 떨어지죠 공간 활용이 홀대를 여기다 이렇게 세워서 그러니까 이거는 터널 텐트지만 여기는 이제 타프같이 이렇게 그냥 스트링을 여기다가 이렇게 박아 두고 사용하는 그런 제품이에요 되게 특이하네 그리고 메쉬가 전면이 메쉬로 아예 되어 있어서 여름에도 충분히 사용이 가능한 그런 제품인 것 같습니다 이너를 한번 보시면 이너도 굉장히 커요 이너도 4인까지 충분히 되고 이게 6인용 텐트인데 6인 뭐이 터널 텐트니까 6인용 텐트잖아요 자석으로 해놔서 이게 무너지는구나 스킨도 좀 두꺼운 편인 것 같고 괜찮네요 앞에 수납 공간도 굉장히 크게 와이드하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불 가방이라든지 뭐침낭 가방들 이런 데다가 넣었고 어, 수납을 하시면 될것 같고요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이거 귀여운 귀여운 그런 돈 텐트인데 이거 한번 볼게요. 레모네이드 4.0 이래요. 레모네이드 4.0인데 증정 빅 이벤트, 레모네이드 4.0 텐트 구입 시 그라운드 시트 그냥 무료로 지금 증정을 하고 있는 이벤트를 한다고 합니다. 3, 4인용. 외부 텐트가 지금 4m 까지 그 확장이 되고요. 이너 텐트 2m 40, 2m 20, 그리고 높이 120 이렇게 해서 요 제품이고요 높이는 낮습니다 높이는 낮지만 이렇게 확장이 지금 한 4미터급으로 확장이 돼요 확장이 되고 요 앞에서 이렇게 사용이 이렇게 가능하고 자 안으로 이렇게 들어가면 확실히 높이는 낮아서 좀 숙여야 되는 건 있어요 근데 이렇게, 이렇게 보시면 이런 식으로 인어도 3인 가족 4인 가족은 약간 이제 껴안고 자야 될 정도의 그런 사이즈입니다 3인 가족까지는 충분히 가능한 그런 사이즈고요 귀엽네요. 특히 이 구멍이가 되게 귀여워요 구멍이가. 자이 다음은 면텐트인 것 같아요. 이거는 면, 약간 면이 들어갔네. 면텐트가 들어간 것 같은데. 감성 캠핑의 완성 면텐트 아버 캔버스 5.5 텐트 판매가가 395,000원. 파프 판매가가 169,000원. 그래서 텐트 사이즈 보시면 3m5 그리고 어, 높이. 이렇게 이렇게 있고요, 높이랑 이렇게 152m5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보면 시 이거 그냥 뭐 폴대 두 개, 폴대 두개 해서 이렇게 세우는 그런 형식이고요. 사이드는 그냥 팩 박아주시면 되는 것 같아요. 네, 사이드는 폴대 두개 세우고 팩 박아주시고 여기도 팩 박아주시고 이렇게 하면 되는 것 같습니다. 굉장히 저렴한 게 굉장히 좀 장점이네요, 여기. 헬로스 팩토리입니다. 헬로스 팩토리. 지금 옆에서 보시면 이갬성 옛날 감성의 일선이 굉장히 좀어 감성이 좋죠. 색깔도 좋고요. 지금 여기가 이제 빛, 불빛 때문에 잘안 보이는데 카키랑 탄 색깔로 굉장히 좀 감성이 좋게 나와 있고요. 요즘 대세가 이런 원터친거 같아요. 네, 와일드잭 건데 이거는 이런 거 좋은 거 같고 이거는 불멍용 화로대네요. 화로대 이렇게. 이렇게 세개 얹어 가지고 사용이 가능하네 이렇게. 이거를 이게 또 여기에 이렇게 떨어지지 말라고 그냥 얹어만 놓으면 당연히 불안하니까 이렇게 얹어서 이렇게 체결이 가능하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금액이 14만원이네요 14만원 그리고 여기 그, 최근에 나왔던 그 타프인 것 같은데, 그, 신방님이 리뷰한 그 타프 같아요. 그거. 폴대를 이렇게 세워서, 어, 세워주시고, 옆에다가 타프로, 타프로 이렇게. 폴대 두 개가 필요하네. 폴대 두개 필요하고, 아래로 이렇게 박아주시는 그런 스타일로 설정을 하시고, 옆에 이렇게. 관계가 될수 있게 이게 또 너무 막혀버리면 또 답답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대 디자인이 되어 있는 그런 타프인 것 같습니다 햄퍼도 있고요 카키 색도 있는데 카키 색도 이쁘네요 개인적으로 요 색깔은 탄 색깔이라고 하기에는 조금 약간 어, 좀 부드러운 색깔이라서 어, 저는 여기선 에 카키가 더 이쁜 것 같아요 카키 색깔이 더 이쁩니다 저것도 그렇고 카키 색깔이 훨씬 더 이쁘네 세팅을 요렇게만 하고 그냥 야전 침대 두고 그냥 예자주될것 네, 같아요. <웃음> 이런 식으로 세팅, 세팅도 이런 식으로 가능하고. 네, 스테리 제품들도 여기서 같이 판매를 하고 있고요. 아웃, 뭐, 모터드그랑 런치박스, 그리고 이런 것도, 쿨러도 아, 같이, 같이 판매를 하고 있고요. 그럼 제가 요거를 좀 사야 되는데, 양념통, 양념통이죠. 요 양념통. 네, 양념통이랑, 이건 세제통. 네, 세제. 비너도 와 디너도 이렇게 소토도 하나 사야되는데 네, 그도 이렇게 네. 있고요 요거는 12번 제일 큰칼 이거 3만원 어, 요거는요? 요거는 이게 지금 11번이 없고요네 이게, 이게 9번이에요 9번 네. 아 아니네 이게 10번, 9번, 8번 그리고 요 색깔이 있는 버건디들은 전부 다 8번 사이즈 아 9번 사이즈 요정도는 얼마에요? 이거 2만원에 가져가시면 다요 2만원, 2만3천원 2만6천원, 3만원 이럴거야요 아마 예. 겠습 응. 밑에 이것도 이쁘네 이, 이 셰프 선반도 되게 이쁘네요 여기다 수납도 이, 이 가능하고 요 선반이 이쁜데? 바쁘셔가지고 제가 뭐라고 많이 못 물어보겠어 다음은 자파판입니다 자파판 자파판 여기 가죽 자, 어, 가방들 가방들이 좀있고요 이거는 무슨 가방이지 가방들이 좀 이렇게 있고요 그리고 워터저그 가방들도 이렇게 있고 팩가방 팩가방도 이렇게 있고요 아우 음. 더워 너무 덥다 여기 아, 자, 이렇게 슬링백도 이렇게 있고요 가방들이 이렇게 많이 있네요 그리고 이런 어, 이소가스 워머들이 가죽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뭐 7,900원 8,900원 6,900원까지 이렇게 있습니다 그럼 저도 이거를 사용하고 있는데 네, 저... 제가서 이걸 사용하고 있네요. 그러고 보니까 네, 잡밥밤거아 그리고 이제 텐트가 여기 좀 나와 있네요. 텐트들 텐트를 좀 볼게요. 미미라는 제품입니다. 미미라는 제품이고 어, 크기가 굉장히 크네. 여기는 미숨 뭐 이런 식으로 쉘터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크기가 굉장히 커요. 크기가 어우 굉장히 크네. 한 7m, 6m 후반대, 6m 80이나 뭐 7m 정도 급이 될것 같아요. 오, 굉장히 큽니다. 그렇죠 여기가 끝인데, 이너를 어디다 넣어야 되는지? 이너를 여기다 넣나 보다. 이너를 여기다 넣는지 여기가 이너는 아닐 거잖아요? 이거 너 이렇게 좁은데? 이거 이너를 어디다 넣는지 모르겠지만, 면 텐트 같은데? 면이 좀폭방인것 같은데? 어, 이거, 이거 질이 굉장히 무겁겠다, 이거. 스펙이 안 나와있어. 이게 숨텐트래요, 숨텐트 면 쉘터고요. 이것도 마찬가지, 거의 비슷하게 사이즈도 비슷하고 비슷한데요. 컬러가 좀 약간 다르고 여기를 내려가지고 여기를 쓰나보다. 양옆에 벤틸이 있고요. 이쪽에 양옆이 이제 메쉬로 메쉬로 되어 있고요. 면, 텔, 면 쉘터 텐트라 가지고. 무게는 굉장히 나올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가 좀 이렇게 처마 같이 이렇게 좀 나와 있어서 비올때도 조금 더 좋겠네요 이렇게 바로 드립 닥치지는 않을 것 같고 좋겠네요 그리고 폴대 도 맞아 폴대도 되게 짱짱해 보여요 딱 보기에도 두껍기도 두꺼워 보이고 짱짱해 보여 폴대도 아무래도 야 그리고 폴대를 여기다 하나씩 더 넣네 었 여기도 그렇고 마찬가지로 폴대를 여기다 하나씩 더 넣어서 더... 짱짱하네 폴대가 굉장히 많네 그리고 되게 무겁긴 하겠다 무겁긴 하겠어요 어 좋네 그래도 여기도 보시면 이렇게 되겠요 이거는 거의 뭐 터널 텐트랑 비슷하게 생겼는데 헬리노 스터널 텐트랑 거의 색상도 비슷하고요 봅시다 이거 연이라고 합니다연 앞에 이렇게 타프로 사용이 가능하게 했는데 이걸 연결을 어떻게 했는지 봅시다 아, 연결을 그냥 뒤에다가 이렇게 폴대 세워가지고 연결을 여기다 해버렸고, 여기다가 이렇게 묶어가지고 그냥 방, 박... 땅에다가 박아버렸어요. 그래서 앞에다가 그냥 연결을 쭉 해서 크게 이렇게 해놨고요. 와, 이것도 되게 좋네. 이렇게 해놔도 되게 멋지겠네요. 안에를 한번 들어가 보시면, 이건 약간 이제 남성적인 감성. 어둡다, 근데. 뒤에는 그냥 여기는 일자로 떨어지네요. 여기는 일자로 떨어지고. 공간감 한번 보세요, 공간감. 공간감이 굉장히 좋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 양옆에 사이드만 메쉬로 되어 있고, 여기 벤트 조금 있고요. 여름에는, 한여름에는 좀 힘들긴 할것 같아요, 이거는. 이게 뭘까요? 이 팩인가 봐. 와, 이거 너무 두꺼운데? 엄청 무거워요, 그리고 무게가. 무게가 한 3, 4kg? 1 0 k 로 되는 것 같은데. 이거 이렇게만 칠고 다니면은 저희 숨목 날아가겠는데. 텐트 타프. 아니야, 네. 텐트 타프가 아니고. 저 우리 이 우산 같은 거. 있어요. 아, 파라솔. 파라솔. 네 파라솔. 에, 파라솔, 에, 파라솔, 에, 에. 파라솔 팩입니다 파라솔 팩. 아, 예. 네. 상단 아, 팩이 하나 더 파라솔. 팩이 빠져 가지고 요 위에다 껴 놓는 거. 아. 예, 예, 예. 아, 아, 아 네, 네, 네. 알겠습니다. 파라솔 팩이라고 합니다. 이건 뭐 아, 이거 웨빙이구나. 린블 블랭킷이라고 합니다. 시장에 5만 원짜리 이렇게 블랙킷 의자에다가 두고 사용이 가능할 것 같고요. 아플레이트 매트, 야 이것도 괜찮네. 이것도 브랜드 좋아하시는 분들한테는 이렇게 깔아놓고 사용하시는 것도 좋겠네요. 한번 블랭킷을 여기다 한번 보면은 어, 이렇게 감성 블랙킷들도 많이 있네요. 음. 130, 160 한균 도시 이런 거 스노우 티크 좋아하시는 분들 이런 거 하나씩 하면 좋겠네 원목 도마, 빌조또 매트 이렇게 있습니다 발매트 이거 이거 집에서 쓰는 거 아니야 이거는? 텐트 앞에다가 쳐놔도 되겠는데 이거 사실 물 적시고 들어가면 안 되니까 이렇게 좋을 것 같네요 도마는 어떻게 하나 봐야겠다 도마들이 굉장히 많네요 이런 것도 있고 원형 도마도 있고 이런 도마도 있고 플레이팅 하기에 좋을 것 같아요 이거는 뭐지 여기 위에다가 이렇게 접시 올려놓고 사용을 하는 건가 봐 이거는 금액이 어떻게 돼요 여기는 만원 여기는 이만 원, 어떻게 들어 가는 인데 개 사시면 스시 어, 어. 여기는 만원 여기 이만원이요 네네 여기는 2만원, 두기는 만원인데 2만 오늘 아무거나 두개 사시면 저거 하나 주세요 <웃음> 도마는 좀사가야 일단 도마를 그때 태워 먹어가지고 <웃음> 도마를 하나 사가줘야겠다 어, 무게감도 좋고 좋네요 저 이거 두개 주세요 이거, 이거 두개요? 이거랑요 네 이거랑 이렇게 주세요 다음은 도구독입니다 도구독 도구독 보겠습니다 도구독 콜딩 버스 강남에서 36,000원에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귀엽네요 이렇게 열수가 있고 이렇게 네. 어 이것만 따로 분해 하실 수있고요 아. 위에서도 어 아니요 아니요 이렇게 장군장치가 아. 있어서 예예 이런식으로 해서 양쪽으로 이런식으로 열어실 수도 아. 있고 앞쪽에서 여실수도 있으세요 높은데 쌓아두거나 하시게 되면 앞쪽에서 열는게 나빠요 아 이게 이 겹쳐서 네, 이렇게 나가구나. 네. 이게 왜냐면 아. 앉을 수도 있게 설계된 거다 보니까. 아 그렇게 튼튼해요? 몇몇 네. 몇 킬로까지 앉을 수 있는데요? 이 무게만 3킬로고요. 상판 놓고 앉으실 수는 있어세요. 아, 아, 이런 식으로. 상판 포함 36,000원이면은 괜찮네. 네. 이런 것도 있고요. 오, 이거 80킬로 소간대 거요 네. 내가 그러니까 앉으실 수도 있어요. 그러면 어, 거의 핸들링이 거의 벤츠급이에요. 이야, 좋네. 야 아, 이거 좋네 이것도. 이것도 그, 지문 기기 좋다. 겠 <웃음> 물병도 뽑고. <붓고. 웃음> 이건 금액이 어떻게 돼요? 지금 인터넷가 79,000원인데 저희가 20% 해서 네. 64,000원에 네. 나가고 좀, 있습니다. 어. 남의 특가로 할인 아, 아 여기서 지금 하고 있구나 이렇게 폴리 카트 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 도구도. 일단은 보고도 그이이 이 캐릭터가 너무 귀엽잖아요. 예, 그래서 그거 한번 보시면 될것 같고 여기 지금 핸들링이 너무 좋네. 요 바퀴가 바퀴가 너무 잘돼 있어요. 한번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이번에는 거의 폴딩 카트랑 어, 폴딩 박스 이 부분만 거의 가져오신 것 같아요. 블랭킷도 이렇게 있네요. 블랭킷도 사이즈별로 이렇게 있고요. 방향제 예,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여기는 이제 홀이 하나, 첫 번째 홀이 있고, 지금 여기 두 번째 홀리또 따로 있어요. 그래서 이쪽에 또 다시 들어가 볼게요. 캠프 우무, 무무, 캠프 우무가 있고요. 알림 랩박도 52짜리, 8만 원에 판매하고, 57짜리가 9만 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네요. 이거 하나 보면 이렇게 열어서. 왜? 파라솔도 이렇게 예쁘게 있고, 요게 요즘에 그 유행하는 그런 전구죠 또 제가 하는 거는 예레드네 있는 거밖에 모르는데 아무튼 저런 망고 망고 전구, 망고 전구라고 하는데 저런 것도 있고요. 셀레네 텐트 152만 원, 셀레네 쉘터 98만 원. 이게 셀레네 텐트 쉘터인가 봐요. 어... 이게 연결만 이거 그러니까 지퍼 형식으로 연결만 해주면 된대요. 자 여기 안에를 보시면, 이스만 하면 1 9 k m 이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니까가방 공간도 다 한번 다 보세요. 예 네, 이런,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이게 이쪽까지 연결이 이렇게 되나 봐요. 쉘터가 연결해서 이렇게 업라이트 폴로 거기까지 쓸 수가 있나 봐요. 이 공간까지 쓸수 있으면 쉘터까지 하면 비싸긴 하다. 이렇게 하면은 근데 완전 집 같기는 해요. 장박할 때 좋겠네. 너무 가위 칼. 키위 칼? 키위 칼. 허드 랜턴스, 허드 캔드, 가랜드. 어... 캠핏이랑 캠프 무무 같이입니다. 여기. 그 밀크 파스토브 이게 31만원. 31만원이래요. 이렇게 분리가 돼서 팟을 이렇게 쓸수 있는 위에다 그리드를 올려놓고 이렇게 쓰는거죠 뭐. 네. 밀크 팟 스토브 3 7만원3 7 0만원이건는3 7만원 그리고 인디언어 이거 1 3 9 0 0원 이래야 돼 옆에 이렇게 나와서 이렇게 되어 있고 그리고 육각 테이블 월넛 이게 39만원 이래요 고급스럽긴 하다 되게 그리고 무게가감이 좀 있을 것 같아요 골딩 체어 4 9 0 0원 여기도 이런 식으로. 네, 감성감동하네요 여기 뭐 제가 여러 가지를 한 번에 말씀을 못 드릴 것 같아요. 미니 방수 타프. 네, 방수 타프들이 이렇게 있네요. 이게, 이게 지금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뭐 위에 거는 이제 249,000원, 159,000원, 이런 식으로. 면 타프도 있고, 그런 식으로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이런식으로 연타풀, 이게 빛이네, 손이 근데 그래, 방두는 다 되는 것 같아요 발리타프래발리타프 휴양지 감상으로 네, 맞아요 감귤 막걸리, 아, 이거 감귤 막걸리 맛있겠는데? 이거 오메기 막걸리도 있고 야, 이거 맛있겠다, 사, 사고 싶기는 한데 저희 막걸리는 세 가지 등에 있어요 오메기 예. 막걸리, 오메기가 차져거든요, 이거는 따뜻한 데 있어도 돼요? 지 네, 이거는 유엔너스 네, 아, 이, 이 브랜드예요 아, 에어매트 20cm짜리 금액을 한번 볼까요? 진짜 제가 뭐다 설명을 못 드리겠네요 이게 있습니다 이게 20cm짜리, 이게 10cm짜리인가 보다 10cm만 해도 충분할 것 같은데? 이게 예전에 봤던 텐트인데 독특해요 이거 이거 면 텐트거든요? 면 텐트인데 볼대도 굉장히 두껍고 볼대도 되게 좀 튼튼해 보여요. 그리고 앞에다가 이렇게 해서 처마를 또 만들어서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이 금액이 좀때된는것 같은데 160만 원이 1 0 0레에라스와 굉장히 커요. 그 옆에 다 이렇게 개방이 되니까 또 여름에도 사용이 또 가능할 것 같고 굉장히 큽니다. 여기도 마찬가지고 이거 야 근데 이게 지금 구석에 있어가지고. 이거는 190만 원이네. 그리고 여기 우레탄 창이 또 이렇게 있어요 앞에. 이거는 190만 원이네. 22파일에 굉장히 큰 거예요. 자 그리고 이번에는 이렇게 체험하는 보스들이 좀 많이 있어요. 화면에 공을 차면 시작된대요. 여러 뭐 낚시, 차 부수기, 풍선, 토끼잡기, 유리깨기 뭐 이런 여러 가지. 체험버스가 좀 있네요. 원래는 실내 프로젝트라고 하는 이런 탁구 탁구하는 것도 있고 뭐지? 뭐 여기 지금 체험하고 계시네. 한번 볼게요. 오 이런 식으로 나가네. 와 신기하다 저거. 이건 돈돈 내고 하는 거예요? 아니요, 무료로 <목소리> 사용할수 있습니다. 자이번엔세 번째 세 번째 올입니다. 어, 뭔가 되게 많은 것 같네요. 이거 세 개로 나눠 주니까 되게 많은 것 같아요. 나이 나올지. 야 이거 멋있다. 이거 하루 때다 이렇게 오덕 하루 때네. 오덕도 되고 하루 때도 되고. 야 멋있네 이거. 설치도 뭔지 수납이나 이런 것도 되게 좋을 것 같네요. 골대로 쉐이드도 있고. 도시 사각불판 이게 아이 <웃음> 이거 이야 이게 불판이야 이렇게 구멍이 클램프 테이블 이야 이런 것도 이야 이것봐봐 여기도 되게 멋있네요 이런거 어, 여기다가 이런식으로 양옆에다가 이렇게 수납도 가능하고 그런식으로 이거는 불판이 상판은 그냥 나무판 아무거나 됐는데 여기 뭐 같이 이런식으로 될 수도 있네요 아, 이런 식으로, 아, 이런 식으로 이거 감아서 써도 이쁘겠네. 테이블 나이다월드 상판, 테이블 상판이 125,000원. 조금 어, 기는 한데, 괜찮네요. 자, 슬로어라는 데한번 볼게요. 슬로어. 아, 일주 테이블 이런 거 지금 색깔별로 이렇게 있고요. 슬로저 제가 이거 사려고 색깔 보다가 옛날에 알아봤던 것같아 맞아. 안녕하세요 대, 이거 어 이게 이런식으로 돼 가지고 36,000원 이래요 3단 수납 3단 서랍 이렇게 4단 이런식으로 선반들이 이렇게 있는데 선반이 그냥 이런 이렇게 그냥 조립식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금액대는 이제 3만원부터 6만원대까지 이렇게 있는 것 같고 굉장히 좀 좋네요 이제 캠핑 가가지고 이렇게 수납할 수 있으면 되게 좋죠 그 원터치 폴딩 테이블 이게 43,000원 색상이, 색상이 되게 유니크해요 다른 데는 사실 검정색 밖에 없는데 여기는 좀 색깔이 이래 가지고 제가 저걸 봤는데 좀 비싸가지고 못 샀는데 조금 유니크합니다 색깔이 그리고 원터치 폴딩 테이블도 이런식으로 되어 있고요 그냥 이, 그냥 이 상태로 잡으면 되죠 예. 야 여기 뭐야 와 여기는 아이들이 엄청 좋아할 만한 그런데도 있네요 와 여기 색깔 봐 이게 이제 트렌드가 되나 <웃음> 이런 와 이런 캠핑 체어 색상 애들이 엄청 좋아 하겠는데 이게 트렌드가 되겠는데 이제 어야 아, 여기는 진짜 와 이거 뭐체어원 같이 생긴 요 제품이 5만 5천원 이고 근데 이거 질 재질도 재질도 좋아요 어 좋은데 야, 멋지다 이런 이런 저런 폴딩 체어도 있고 어. 체어 이런 거 84,605원. 좋다. 애들 가방도 있고 이런 식으로. 멋지네. 되게 컬러풀하고 좋네요, 여기도. 파세코입니다, 파세코. 파세코 서큘도 이거 저렴한 것도 있고요. 날로 이런 캠프 10, 아, 캠프 25, 279,000원. 지금 시즌이 아니니까 사실 인기가 없죠. 아 파세코. 이렇게 나오셔가지고 또 보시면 될것 같고요. 센터 팜입니다 센터 센트팜. 팜 센터 팜 제가 요거 가지고 있죠 이선반 네. 3단 선반이 가지고 있고요이게그 가성비 지금 높습니다 그게 좋아요 생각보다 이제 좀 금액대로 저렴하고 좋습니다 이런 무드 스탠드 셸프가 25,000원이에요 근데 이게 가방이 사실 이런 기본으로 증정되는 이 가방이 있는데 이게 찢어져요 이게 찢어져 가지고 저거 저 구매를 했어요 새 거로 구매했는데 저 가방은 이제 찢어질 일이 없는 것 같아요 뭐 이런 휴지거리, 가죽거리, 뭐 행어 이런 것들이 있고요 여기도 행어 전구가 좀 있네요 여기 이런 전구가 네, 이런 전구가 좀 있어서 각 등도 팔고 전구해가지고 17,000원, 9,000원, 4,000원 이런 식으 이런 커튼봉, 커튼봉이랑 커튼, 이런 거 19,000원에 판매를 하고 있고요. 이렇게, 그냥, 처박할 때 이렇게, 어, 프라이버시를 위해서 이렇게 걸어두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아이 전구 3m짜리 만화. 이런 것도 좋겠다. 그냥 다 이렇게 놓고, 또 여기다 파일 드라이브 이렇게 연결을 해가지고 이렇게 사용도 가능하고, 이런 것도 괜찮, 나쁘지 않네요. 미니 문패도 있고요. 이번에 애견 목줄 고정 팩 이래요 네. 팩 엄청 박아서 애게 목줄 애견들 이렇게 의자들도 이렇게 있네요 28,000원 38,000원 강아지 이렇게 음. 안녕 팝업 쓰레기통도 여기 나와 있는데 가성비 굉장히 좋네요 폴리 재질인데 이제 8,000원 가성비는 끝장나네 이 캠핑카나 이런 쪽도 있는데 코리아 오버랜드나 이런데서 나왔는데 이쪽은 제가. 어, 보지는 않을게요. 전 어, 텐트나 캠핑 위주로 보겠습니다. 여기 이제 크로리치인데 크로리치라는 브랜드인데 제가 예전에 매장에 가서 한번 리뷰를 한번 한 적이 있죠. 텐이 가죽 이런 고급스러운 이런 의자 중에서는 뭐 거의 최고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금액이 상당해요 사실 금액이 상당한데 그만큼 가죽의 질이나 이런 것들이 엄청나고요 다양한 그런 디자인이 있으니까 한번 보시고 가죽 제품 좋아하시는 분들한테는 또굉장히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이소카스 워머부터 해서 이런 가방들 가방들 이렇게 있습니다 물티슈 케이스부터 해서 예, 전등 갓또또 토치 케이스 마지막으로 캔빌캔빌 캠빌, 입니다 이거는 거의 라운지 쉘터 같이 생겼는데 사이즈나 이런게 다 라운지 쉘터 같이 생겼는데 터틀 돔 이라고 하네요 여기서는 생긴게 거의 비슷하게 생겼습니다 터틀 돔 4m 25 4m 2 4m 25 4m 2면은 거의 똑같죠 개방감 똑같은데 천장에 메쉬가 있어서 이렇게 천장을 열어볼 수가 있고 그리고 이거 다 열고 닳고 하기가 좀 힘들 것 같기는 한데 네,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똑같습니다 원형문이 있고 티문이 있고 티문이 네. 있고 똑같습니다 네. 이것도 이와시자 똑같은데요 이와시자 엑스폴로 이렇게 되어 있고요 너무 똑같은데? 면이 조금 덜 함유된 것 같아요 그리고 좋은 거는 이거 있네 플라이가 있어서 이거는 방수가 되겠네 그리고 카키 색깔도 있어서 카키 색깔은 좀 메리트가 되겠다 카키 색깔은 카키 좋아하시는 분들은 카키 색깔이또 메리트가 되겠네 터틀돔 터틀돔 이라고 합니다 이거는 그리고 이거 옥토퍼스 텐트 옥토퍼스 텐트 문어네요 나는 문어 네, 문어 문어 텐트 문어 텐트도 여기는 그 천장 벤티를 되게 신경 많이 쓰셨네 천장에 다 되어 있고 사면이다 열리고 양옆에는 메쉬를 이렇게 해놨습니다 요거는 차박 텐트인 것 같아요 차박 텐트 차박 텐트가 이렇게 돼 있고 여기도 역시 <웃음> 천장 벤티 그리고 그 위에는 어, 오레탄 창이 있는데 크기가 상당하네요 어, 크기가 상당하네요 한 5m급 되겠는데 그터틀좀 그러니까 그 검정색도 있고 그러니까 아이보리 색깔이 있고 이 색깔이 있고 저그 카키 색깔이 있고 이러는가봐요 아 이런식으로 도킹을 어, 아, 이렇게 쭉 연장을 해서 여기다가 이너 텐트를 넣으시나 보다. 그러면 거의 에르젠의 이와지 작가 쇼페스티벌 하는 거랑 비슷하게 되겠네요. 그렇죠 이거는 따로 구매하는 거죠? 근데 네, 이게 필요하시면 같이 구매 가능하시고요. 네, 네, 네, 네, 네. 저거만도 가능하고. 네, 저것만도 가능하고. 요 안에 이너는 요걸로 쓰는 거예요? 네, 지금 이걸로 만들고 있어요. 아, 네네 이거는 방수가 돼요? 네, 얘도, 어, 다 되어있네요. 아, 그래? 캠프마스터, 네. 요거, 요거, 조그하게이렇게 가지고 있고요 요거는, 예전에도 한번 봤는데, 아, 금액, 910만원이랍니다. 910만원. 요렇게, 아담하게, 이런 식으로 되어있고요 여기다 연결 해가지고, 이렇게 끌고 다니는 거죠. 크기가, 요만합니다. 한 뼘밖에 안 돼요. 에. 그리고 패밍마터 저만한 사이즈도 있구요 저만한 사이즈는 얼마까요 금액이 요거는 금액이 박람회 혜택으로 에어컨도 100% 지원해 주면서 1428만원 쇼파형이 1428만원 요런식으로 요런 여러분 오늘 이렇게 짱캠핑 짬빈이가 나와가지고 이렇게 어, 캠핑 박람회 오랜만에 또 고파크 와가지고 진행해봤어요. 한번 돌아봤는데 어 메인 그런 업체들은 안 나왔습니다. 사실 그 굉장히 안타깝기는 한데 그래도 소소하게 액세서리 위주로 좀 보실 분들 있으시면 한번 나오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저는 좀 샀어요. 저는 뭐 이것저것 그냥 소소한 액세서리들을 좀 샀는데 그 이런 박람회 안 나와도 잘 팔리니까 박람회 참여를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업체들을서좀 안타깝기는 하고요. 그래도 여러분들 혹시 나와보셔서 한번 구경 한번 해보고 싶다. 제가 오늘 소개시켜드린 것 중에서 그런 게 있다 싶으시면 그 나와서 한번 구경 한번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곧또 캠핑 브이로그로 찾아뵙겠습니다. 짠방!